네, 이번 시간에는요. 음, 문틀 한 장으로 붙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 시간까지 그 문틀 두 장으로 붙이는 것, 간이 음, 기자재에서 연습한 거 하고 그래서 지금 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 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두 장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볼을 먼저 붙이고 기둥을 붙이기 때문에 보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자재는 이제 코너를 연습하는데 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지요. 여기서 여기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붙이면 위쪽으로 뒤로 한 5mm 에서 6mm, 그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를 이렇게 뗀 다음에, 가운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를 돌려주이렇요 이렇게. 이때, 얘가 똑바로 돌아왔는가, 전체적으로. 어, 이 균형이 잡히는가는 여러분들이 요 무늬를 보면 또알 수가 있어요. 무늬가 똑바로 이게 여기 잡혀있는 이렇게. 여기에서 벌을 붙이기 때문에 기둥 쪽에서 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둥 쪽에서 칼질은 처음에 1. 1. 사다리를 한 개를 만들어라. 사다리를 한 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높이만큼 당기면서 하라를딱 찍으면은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직각으로 사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쪽에도 할게요, 볼게요 이쪽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다리를 이게 잘라서. 이 높이대로요. 이 높이대로. 이 높이대로 이렇게 치우고 치워야 돼요. 치우고 버는 버는 태워줘야 돼요. 이렇게 태워준다 그러면 여기서 바짝 자르지 말고 바짝 자르지 말고 한1 m m 이상을 손잡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안 태우지면 빠져버린다. 틈새가 태워준 상태에서. 이, 지금 사다리 한개 만들었어요, 1. 그 다음에 접어 넣는 거예요. 접어 놓으면서 뒤에 칼, 헤라는 칼은 그대로 계속 직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얘가 기업자로 다시 이렇게 딱 접혀요, 이렇게. 접히면은, 어, 다시 밑에서 1로 눌러가지고 뒤쪽을, 뒤쪽을 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웠으면은 손잡이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세워주니까 세워주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다른 데서 좀 이만큼 이만큼 세워준다는 <웃음> 거죠 그래서 얘를 반대 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 이때 헤라가 헤라가 <웃음> 끝에까지 끝에까지 직지에서 가도 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지가 이렇게 딱 잡히죠 잡히죠 그래서 헤라가 끝에까지 가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또 얘는 벽으로 붙고 얘가 벽으로 붙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기역대로 있으면서 뒤쪽, 여기, 여기 뒤쪽을 갖다가 이렇게 메꿔 주는 거예요. 꼼꼼하게요. 그래서 뒤쪽이 딱꽉 차야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한 개가 된 거예요. 한, 개, 한 개가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개 완성은... 두번깐다 했어요. 1, 2니까. 그것도 두 번째, 두 번째 하니까 두번 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하니까, 두 번, 두개 두 만들, 사다두개 만들었네. 그러면, 해가리 필요 하나도 없이요. 두 번째 두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자비를 만들고, 이렇게. 선자비를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요.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주니까, 태워주니까, 1mm 이상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왜냐면, 번호 번은, 번은 먼저 붙이니까 반드시 채워줘요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다리를 만들었으니까 접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가지고 뒤쪽을 꼭꼭 메꿔줘야 되겠습니다. 뒤쪽을요. 이렇게. 그거 이와 같이 됐네요. 이쪽 한번 볼까요? 이쪽은 마찬가지. 두 번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 <웃음> 한 개, 한 개, 1, 2, 1.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두개 만들었어요. 두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워주고 손잡이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이렇게 태워주는 거니까 너무 많이 태워도 안 돼요. 이렇게 걸려서. 1mm 조금만 더 태워주면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붙은 놈을 떼야 돼요. 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어넣어줍니 꺾어서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서, 끝에서, 끝에서, 음, 벽으로 붙는 놈과, 이렇게 벽으로 붙는 놈과, 뒤로 붙는 놈 구분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2, 1에서 2 끝났고, 이렇게 했으니까. 1, 2, 1 마지막. 얘가, 얘가 마지막이야. 1. 끝. 그러면 이렇게 태워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원래 붙여주면 이렇게. 끝.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주자. 그래서 좀 태워주고, 이렇게 끊어주면 돼.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태워줬고, 여기서도 태워줬고, 여기서도 태워줬고, 여기서도 태워줬고. 여기서도 태워줬고. 나머지는 정리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마지막, 이제, 1, 2, 1에서 1. 이렇게. 치우고, 손잡이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1mm 정도, 이상 정도 여유를 가지고.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1, 2, 1의 마지막. 코스.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두 장으로 붙인 거하고 똑같이 이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쫀쫀하게 태워준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태워준 것들이 어떻게 홈을 다 메꿨어요 지금 이거요. 그죠? 홈을 다 메꾼 거예요. <웃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을 두 장짜리를 했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거 정리하는 거 이것도 화자의 사자의 원인이 되요 똑바로 정리를 안하면은 자, 다음에 기둥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설명을 바탕으로 기둥은 속도를 좀내 가지고 할 테니까 이 기둥은 어, 아까와 똑같이. 똑같이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틀 저, 큰걸 머릿속에 한번 그리, 그려보시라고요. 여기 위에 걸 떼고, 위에 걸 떼고, 여기서 가운데서 말아주요 말아주는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위치 여기서 2 0회째로 말아주면 똑바로 서요.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할게요 이제 여기서는 안 태워져요 안 태워준다는 이야기는 이 칼끝에서 정확하게 자르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칼끝에서 정확하게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는 태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번째 칼, 칼, 칼두 네, 번째에서 어느 정도 디테일이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정확하게 디테일, 작업 디테일 이기 칼끝 딱 머무는 위치 있죠 여기요 여기다가 딱 대고 이렇게 끊어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일부러 색깔을 이해하고 이사 다르게 해봤어요 패턴. 그래야지만 여기서 칼끝이 칼이 머무는 자리, 세워는 자리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똑바로 세워줘야 돼요. 여기 밑에서 봤을 때. 뭘 똑바로 세우려면은 여기 밑에 이거요. 요 간격이요. 요 간격이 요 간격이 틀리면은 나머, 나머지 나머지 에거필름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이렇게 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름을 똑바로 세워 가지고 이거 맞춰 나가야 돼요. 이렇게 요 간격 자체를. 그래야지 만이 남은 필림들이 여기 위치가 남은 필름들의 넓이가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두 번째니까 사가리를 두개 만들죠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손잡이를 손잡이를 반드시 만들고 들어가야지 안 만들고 들어가면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요칼 끝이 딱 머무는 자리, 요 자리에다가 딱 대고, 이렇게 딱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두 번, 차라리 두개 만들었으니까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바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1, 2, 1 해서 마지막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준 다음에 이때는 사실은 얘를 따르지 말고 이렇게 떼서 이렇게 떼놓고 접는 게 좋아요 이렇게 떼어놓고 접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가 따라와서 따라와서 위치에 맞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홈을 딱딱 이렇게 눌러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대고 잘라주는 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볼까요? 이쪽에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1, 2번이니까 한개더더 만들죠 여기도 보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사다리를 덜쓸수 있으면 직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직각 딱 그래서 한개더칼쓸 때도 시소처럼 이거는 머물러 있고 칼끝만 앞으로 가게 이렇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내 칼질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따라가면 걸려 가지고 칼질이 안 되죠 시소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칼이 머무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잘라줘 정확하게 다시 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가, 한 개는 벽에 붙고, 한 개는 벽에 붙고, 코너에 들어가면서, 코, 코너에 들어가면서, 한 개는 벽에 붙고, 한 개는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잡아줘가지고, 뒷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안 남네 그죠. 두께가 다르니까 그래서 남는 만큼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자르고 들어가도 되고 풀어놓고 이렇게 풀어놓고 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정리하고 뒤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줘도 돼요. 확실하게확실하게이 홈에 이 홈에 확실하게딱 이렇게. 이렇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수있도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는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가 두 장을 했던 때하고 똑같이 정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서그 다음에 여기. 서이중따기를해가지고 음, 이렇게 연기 여기. 를이 여기. 만들어 주겠죠. 여기. 여여여여 여기. 헤라를 안 되는 게 좋아요.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처럼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꼭지점만 이쪽 잡으면은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하고 여기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따지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같은 색깔이면 표가 안나겠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있으면 배기가 싫어,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딱딱, 정확하게 딱딱 잘라주는 게, 그게 이제 두 번째에 부일때기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남게 하지 말고, 남게 하지 말고. 물론 이 색으로 색깔을 다르게 하면 표가 나지만은, 색깔이 같이면 표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잘라서 두 번째로 해주는 거죠. 이상으로, 간이 기자재로 한자으로 붙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